자 오늘은 왜 떡국을 맛있게 끓여 먹으려고 네, 지금 시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보 자료는 뭐가 뭐로 해요? 인주 시장 가서 사 오면 되지. 아니. 뭐, <웃음>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뼈로 뼈로. 예. 사골이나 이런 거로 예. 떡국 끓이는 거보다. 예. 아, 네. 불. 네. 불로 아주 쌈빡하게 떡국 끓여 먹어. 그럼 저 매생이도 넣어놓고 네. 봤잖아 매생이도 이제 네. 가서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이제 매생이를 네. 넣을든지 네. 아니면 길만 넣어서 끓이든지 네. 그렇게 해야죠 어, 네, 그래요? 네, 그래. 네, 가서 이제 시장 봐가지고 네,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멕시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음, 구정 때도 되고 그래갖고 어, 떡국을 좀 한번 끓여먹을 물어 넣고 이렇 끓일까요? 어, 근데 이제 부, 국물을 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그 사골 국물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뭐면치나다시다 새우 같은 거 넣고 국물 내야 되거든요. 살짝 이제 이렇게 음. 멸치도 좀 이렇게 덮고 덮고? 네, 이렇게 볶고 네. 옛날에 네. 시골에서는 더 큰다고 그러죠. 아이 추큰들면 나도 추큰들면 더큰다고할는것들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살짝 더 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 네. <목소리>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왜 충청도라고 그래. 충청도. 충청도 사람 아니구만. 아니, 아니 바닷가 옆에서 살아가고 더샘만 는데 <목소리> <안 웃음> <안 웃음> 아니 충청. 당진 나는 당진이 먹는다고 그러지. 혼먹고창째도 없고 이런다고 그러지. 더 끈다고 참더라고 살짝 더 끈다고 그러지. 살짝. 아, 그래요. 뭐지?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그래요. 네. 뭐, 내가 이길 수 있나. 됐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살짝 요 <목소리> <살짝,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새우도 조금 높고 살짝 어, 왜 그러냐면 네. 여기 이제 비린내 나지 않고 어, 어, 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렇게 같이 놓고 음. 이렇게 예+ 이 예+ 다시마 예+ 다시 예+ 예+ 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왜냐면 구수한 냄새 안나왜왜 왜 그러냐면 여기 불이 약간 이제 끓고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물을 끓이면은 그 구수한 냄새 이제 이제 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장냄새가 없어지는 거예거요 <놀람> 오징어 오징어 볶으면 좋습니요 네, 너무 네, 네, 또 많이 볶으면 안 돼요. 살짝 볶어야지. 음. 근데 물에다가 음. 생수에다가 네. 이거 부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생수를 내가 이렇게 깔아놨어 예, 음, 네. 네. 요렇게요 정도, 아. 요 정도, 요, 요 컵에다 두컵 정도 지금 부었거든요. 그 컵에다가. 네. 네, 근데 네, 네. 여기다 이제 한컵더붓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세컵 정도. 세컵붓는 거예요. 세컵붓 네. 부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떡국을 5,000원어치 사왔거든요, 한 봉지? 음. 그래서, 그니까, 요거를, 요거를 붓고 물을 끓여갖고, 떡국을 끓이면은, 그게 음. 세 명이서, 음. 먹을 수 있더라고, 3 인분. 음. 충분히 나오더라고. 음. 그니까, 러이렇게 해서 한번 넣고 끓여볼게요. 음, 그래. 끓이고 국물을 내는 거죠? 예, 국물 내는 거죠. 그쵸? 그건 이제, 그러 볶었다고. 예. 아? 예, 일단 음. 이제 국물 내고서 이제, 음. 끓입시다. 그래요. 예. 그럼 이따가 또 찍겠습니다. 예. 네. 어, 아, 이거 네. 이제, 떡국 물이, 그육수냄거 끓으니까 네. 떡국을 넣어야 돼요 네, 그 응. 뭐 육수를 아까 넣은 거? 응 아... 파도 좀 내야 되지 쪽파요? 쪽또 쪽파. 음. 음. 음. 자료는 뭐예요? 뭐릇노릇 거예요? 자료는 음. 여기 음. 이제 음. 그 저기 다시마 고 멸치하고 네. 새우 말린 거고 네. 살짝 볶고갖고 비린내 안 나게, 네. 볶고갖고 육수 낸 거예요. 아 육수 낸거예 네. 어, 육수, 네. 육수 내 갖고 떡국이 제 3년 분안이 끓을 아까 시장 가서 5 0 0 5천 원씩 사왔잖아요. 음, 음. 그거 이제 물에다가 닦아갖고, 한번 닦아서, 체에다 음. 받쳐놨다가, 음. 지금 이제 그 육수를 다 건져내고서 그 국물에다가 지금 넣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끓어야만이, 이제 불 넣고 매생이니 음. 매생이 넣고? 음. 음. 불 넣고 매생이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지단 쬐끔, 내가 그냥, 하나, 음. 계란 하나로 지단 그냥 해서, 쬐끔. 어, 그래요? 노른자, 흰자. 오늘 구정에 어, 내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네요, 네. 그죠? 굴로 떡국을 끓이면은, 어, 맛있겠죠 저기 ]다. 사골 국물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음.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맛있게. 네, 맛은 있겠네. 네. <웃음> 그렇죠. 네. 아, 맛있게 생겼어. 네. 아, 원래 또 감성이 또 요리를 잘 하잖아, 또. 이요내 생이, 그, 그, 그, 그, 생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뿌리잖아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사위가 미우면 그, 생이 그, 그, 그, 그, 그, 그, 큰그릇이 줬다는 거예요. 미, 밉다는 얘기는 못 하고 이게 쉽지를 않잖아요. 지겁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입을 대게 넣는다든지 그렇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사회가 밖에서 <웃음> 좋을 게 뭐가 있을까 봐. <웃음> 그러니까 사회가 미우면 말을 르어 그렇게 막 그려가지고. <웃음> <웃음> 그 얘기는 참좋니다 <웃음> <응. 참 웃음> 그렇게 싫어하네. 왕석은 조금만 넣아야 돼요. 왕석이 거뭐 같아. 음. 너무 짜맛도 못 먹어. 같아요. 음. 네. 나중 먹을 때간 맞춰도 돼요. 우리 워낙 싱겁게 먹으니까. 좀... 양파하고 쪽파 쓰는. 나는 이제 장모님의 매생이 보안 좋았으니까 묵지 않은데 우리, 우리 매생이 보고 은 이제 전라도에서 먹는 <웃음> 거예요. 오늘은 인사업자에 나가겠습니다. 당신 오늘, 오늘, 오늘 수고했으니까 마지막 인사하 끝냈습니다. 음에또 좋은 음식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